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자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같이 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8절을 좀더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또 새해입니다. 또 새해. 예, 새 복마리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는 올해는 제가 한 가지 더 특별한 축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 네. 부흥의 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아,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라고 아, 네.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일어나고 아, 네. 교회도 일어나기를 소원하십시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정리를 잘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작정하심이 이땅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여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바로 이것이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응인 줄 믿습니다 이 부응이 오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고 주님과 만나지고 주님과 접촉되어진 일들이 실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 만날 때 우리 자신의 더럽고 때 묻은 심령이 새로워지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죠 오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주를 바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러운 심령들이 더 이렇게 씻선바 되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침체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명절 때 너무 막 바쁘고 분주한 일로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멍해서 멍 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침체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아니면 주님하고 부를때새 힘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내신령에 예, 예배가 막들여지고 싶어지고 그 애가 가고 싶어 지고, 지고, 아멘. 이것이 붕인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아는데, 알아도 이게 살 힘이 없어가지고 마음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새로운 말씀 듣는데, 이 말씀 듣는 것이 마냥 즐겁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 뭘 해? 내가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 은혜, 붕위 임할 때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얼마나 깨어진 관계가 많습니까? 요즘 뭐 이혼이 그냥 보통 일처럼 일어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인이 임할 때이 깨어지고 상한 이 공동체 안에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사랑하고 싶어도 잘 사랑이 안 됐는데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수진 것들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온가 되면 용서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흥이 정말 축복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묶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여서 막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막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부응이 오게 되면 내 눈이 열려서, 네. 야, 이 영적으로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 네. 이 악한 영을 축사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결심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게 상처받아서 묶인 심령, 평생 그거 못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부흥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도가 잘안 되더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의 부흥이 일어날 때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오슴줄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부흥이 시작됐는데 이부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 전혀 아닌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전부 불덩이가 임하여 있는 거예요 불이 막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 사이에 방언이 막 터지면서 세계 각국 나라말로 기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더라 자 성령의 임하고 하나님의 붕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이런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일어났다, 불이 임했다, 바람 소리가 났다,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인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로잡으지 않아 하시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낸 것도 아닌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저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에게도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없다 네. 그렇게 고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정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사도 행전으로 끝났느냐? 지금도 신학적 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때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부흥과 성령 충만의 역사는 지금도 네. 오늘도 네.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흥과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도 행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는, 갈구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교회나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대 여러분, 부흥이 임하고 성령 처음만 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로 여길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붕을 외치시네 교회가 조금 시끄럽겠다 야또막 이상한 또또막막 막, 막 강신자들이 또 일어나겠구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세수를 취했다 어, 좀 정신이 좀 나간 거 아니야? 광신도들 아니야? 다 술에 취한 사람 같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를 덜 입은 사람들 보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난 예수를 믿어도 난 교양 있게 조용하게 믿고 싶거든 나는 성령 충만 받는 거그거내 취향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라고 아나 그렇게 요란스럽게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장노교 안에는 많죠 아직도 제가 20년 새날개 목회하도 아직도 그런 것을 다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입니다 부흥에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광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자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미 에베소 지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전도가 에베소를 세운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들 다 만나서 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 에베소 교인들 만나자마자 처음 물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당신 성령 받았어요?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성령 받았나요? 4행전 19장 이들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만날 때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었겠어요. 언제부터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있어요? 이런 물을 것도 많을 텐데, 만나자마자, 당신 성령 받았어? 성령 받고 예수 믿었냐고요? 이것부터 바울이 물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체험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부터 점검한 거예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나요? 이걸 바울이 점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교회 나오긴 하지만 마지못해 나오는 분이 계실 수 있죠 마지못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 이 기쁨을 모르는 거라 예배 드리는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따분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는데 뭐가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나오긴 하지만 맞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중직자니까 내가 그래도 앉아 있어야지 이런 심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목사님은 오늘도 막하나님 음성 막 들리기를 기도하자 그러는데 나 그건 뭔지도 모르겠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도대체 그게 뭔지도 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 심령 믿어 봤는데 내 성질 하나 극복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변화 받았다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천도도안 되죠 그럼 왜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답을 좀 분명히 알고 신앙생 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채움 없이 성령 받음 없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신앙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국교회에 1907년도에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이 1907년에 한국교회에 부흥이 임하기 전에 그때 이미 성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10년 이상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1907년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엄마. 자 그때 하디 영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하디 영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큰 동력이 된 그런 아주 선교사적인 어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지방에 순회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섰다는데 교인들이 있다는데 가서 순회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찢어질 듯 했어요 교인들 만나고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왜 그러냐 신앙 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방문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신앙 생활이 너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특히 예수 믿는 성도 중에서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성도는 부지기 수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다툼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지 심지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성적으로 방탕한 이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교회 돈을 횡령하는 교인들도 본 거라 그러니 가슴이 찢을 때 아픈 거예요 한 번은 원산 지역의 어떤 모호교회에 갔더니 이 교인들끼리 헌금을 모아가지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을 한다고 그렇게 모여있더래요 기급을 할 일이라 기급을 할일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부이 임하기 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1907년에 성령이 한국교회에 임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완전히 달라졌다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성교사들이 한국교인들의 기도 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기록해 놓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놀랍고 감동적인 이런 성교사님들 보고에 의하면 1907년도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부응이 임하자 가장 크게 나타난 역사가 회개와 화해의 역사라고 합니다 회개의 역사와 화해의 역사 우리가 잘못 예수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이 일이 가장 감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성교사와 한국교회 지도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이 교회 주도권이 성교사에게 있느냐 교회 지도자에게 있느냐? 일까 가지고 계속 갈등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서로 회귀하고, 교회 지도자들 서로 포옹하고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주인도 아니고 성교사도 교회 주도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서로 하야되고 포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며느리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남의 돈 갚지 않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돈을 어찌든지 마련해서 돈 빌려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빚 갚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 분명히 임하고 난 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왜 나는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가 왜내 신앙생활이 이 모양일까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분별하는 일이 많자면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력한 성령 충만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성령 척만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알긴 알아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고 성령 척만 받는 거 이거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이 문제인 거죠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느냐 영적으로 죽느냐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성령 역사 이후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근자가 치유받고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볼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드러난 거죠 악한 영이 드러나고 떠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도 어떤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붕이 임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회개가 되어지고 축사가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내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평생 상처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상처에서 노예받게 되고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이 막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이온 나라가 온이 더러운 영어로 굉장히 이 나라가 지금 신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분열과 싸움, 그게 다란. 그리고 음란과 방탄과 아주 막 사치와 이런 것들이 이 나라에 좀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생활 패턴이 아니죠. 이게 어떤 영적인 문제인 거죠. 정말 이 악한 능에서 노임을 받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여러분 약한 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이길 힘과 무기를 주셨거든요 스가리아 4단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그랬거든요 힘으로 안 되는 것 능으로 안 되는 것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되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이대로 평생 예수 믿지 않게 될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붕이 임하여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희망과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이 소망이 없어요 다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예요 뭐 내가 이0년믿어봐도 별것 없더라야 아 교내가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마지못해 내 교회 간다야 이게 여러분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그냥 형식주에 의 빠져서 그 이런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과 사인을 주시지 않겠어요? 네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네 능으로 되지 않는 것내 네 영어로 된다 아, 네.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아, 네. 할렐루야 지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때요 서울에 사죠 유명한 두 교회 지금도 뭐그 교회 위상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교를 대표하는 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만났어요 한 목사님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또한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늘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를 늘 강조하는 목사님 두 분이 어느 날 만난 겁니다. 그때 만나서 말씀을 늘 강조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성령님을 늘 강조하는 목사님에게 아주 본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안타까운 질문 하나를 성령님을 늘 강렬한 목사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이 가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지피기 위해서 나는 마치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후, 후, 숨을 불어대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일이 많은데 목사님께서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은 없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강조하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어떻게나 뜨거운지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 가지고 와서 끼얹는 겁니다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너무 뜨거워지지 말라고. 그때 이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별로 강조하지 못했던 목사님이 많은 것이 그 순간에 깨달아지고, 아, 내가 한쪽 목표만 하고 있었구나. 한쪽만 내가 어,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구체질만 해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늘 강조하는 그 목사님이 그 만남 이후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여러분 그두 목사님 잘 아시겠죠. 옥하는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성령사에게 눈을 뜬 계기가 그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뭐 받으면 더 좋고가 아니라 야 성령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제대로 내가 신앙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절박함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랍고 엄청난 축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성년 충만함으로 부흥이 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는 오해들이 있어요 오해들 왜 성년 충만하면 오해들이 많으냐 성년 충만하면 기도만 생각해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우리의 오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뭐냐 하니까 성령 받기가 이거 쉽지 않다 막 기도원에 가서 막짐 보다 싸들고 올라가야 되는 건가 이런 거생각 성령 받기가 쉽지 않다 성령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어떤 경험 논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세요 성령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랬어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오해를 싹 지우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 자복하고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주여 내 힘으로 안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능력이 임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 나 같은 사람은 성령 못 봐도 자기는 성령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냐고 나 성령 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요 나 부흥 경험을 만한 사람이 못돼요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아무나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는 아닙니다 유엘서 2장 28절에 연하듯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알루야 어린 아이나 젊은이나 늙으나할것 없이 아멘. 오순절 강림 사건 때 보세요. 그때 모든 사람 그 마가야 다락방 안에 기도하던 모든 사람 남녀 차별 없었습니다. 신분 차이 없었습니다. 국적 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약속하신 성, 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부어졌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요하 요엘서 2장 28절을 눈 크게 떼시가면 크게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 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책임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우리 새날개의 역사는 말씀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만민에게 남녀차별이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생도 받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도 받기를 추원합니다 유치부도 받기를 추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모든 일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닫혀지지 않고 열려서 우리가 성령님 구하고 제가 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살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성령의 권능을 알기만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나지 맙시다 그리고 막 성령의 권능에 임했네 하나님의 붕이 에 임했네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과 2장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권능과 충만이 했던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네. 여러분 물론 새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산에 갈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영적인 깊이가 다릅니다. 이게 색감이 다른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를 받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붕의 역사를 우리가 더 우리가 갈망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모여서 기도해야 돼. 모여서 자꾸 모여야. 이게 붕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만들어 가야 돼. 이번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오픈되지 않습니까? 우리 참그 목장 모임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뜨거움이 임하게 되면 저는 그 목장에 불 붙을 거라고 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5W 물론 그 순서지대로 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막 뜨거워져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막, 그냥, 그냥 기도가 터져서 막 계속 기도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막, 그래서 그 모임 안에서 자기의 연약함이 자복되어져서 막그 모임 가지고 축사하고 막 지호하고 성의 권능이 막 이마할 수 있도록 당 항아리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시간 다 끝나서 그 마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목장 모임의 자리가 기도 초소가 되기를 바라고, 마가다락방이 되기를 추권합니다. 추원합니다 붕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자리를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교 역사를 보면, 기도가 준비된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영이 붕이 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붕이 어떻게 왔습니까? 기도로 붕이 온 나라입니다. 기도로 붕이 온나라 이 성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성교사님들의 보고서가 기도에만큼은 조선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다 성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기 우리 부인이 임했던 그 초대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불길들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 성교사님들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을 봤습니다 한 번은 어느 성교사님이 어느 지방에 갔을 때 그 지방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서 하냐 수소문 끝에 어느 그 모임 장소에서 한다고 갔어요 다섯 시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다섯 시가 넘어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있는 분들은 한 서너 명밖에 없었어왜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래고왜 새벽 기도 안 할까? 나중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오늘 새벽 기도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났대이 새벽 기도회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던 때 기록을 보면요 자 이제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면 매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2시부터 400명의 신자가 밖에서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700명이 새벽 2시부터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왜 새벽 2시부터 보였는가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어서 <웃음> 자다 깨면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쫓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다 깨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아, 네. 1910년 10월 어느 한 주에 평양 시내 교회 주보를 모은 통계를 보면요 그 10월 어느 한 주에만 평양 시내에서 세례받은 이가 4천명 안놀라시네한 주에 4천명이 세례를 4천명 이게 한국기 시작이었습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시골교회 교회가 세워졌는데 꼭 성교사가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서는 거예요 이야, 희한하죠 어떤 마을 사람이 외지에 나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면서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갔대요 성경책을 가지고 갔더니 사람들이 먹고 먹고 먹고 하면서 같이 성경을 보자고 하면서 성경을 읽더니 한꺼번에 50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 이 마을에, 우리 마을에 교회 세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야지. 그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 세례는 받아야 돼, 그지 그러다 물세례라. 그 집에 가서 다 목욕하고 오라. 그 집에 가서 목욕하고 와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까? 그게 초기 우리 한국교회 일어났던 붕에 역사 읽어보면 참 정말 도전이 정말 큽니다. 야 이렇게 한국교회가 시작됐구나. 그게 비하면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한 번으로 끝난 역사일까? 아니지 않냐 저는 그러면서 이삭을 생각났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 때나 가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불레셋 사람들이 파면 몇고 버리고 파면 몇고버리는데 이삭이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자 이야, 이삭이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다 이 일이 지금 한국 땅에 다시 일어나야 된다 붕이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1907년도부터 우리 한국교회 임했던 그 붕의 불길 기도로 한국교회가 일어났던 그 역사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붕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을 때 우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선주에 중요한 거설레가 그 있지 않습니까? 간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할 게 없다 우리도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나라가 이민족의 어려움에 취한 것을 보지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조롱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와,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은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구나. 우리 새날교회 이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저는 새 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교회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아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정말 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더뭐 10년, 20년 전에 뭐또 부흥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지만 뭐 안되더라 그 생각을 다 저버리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된 시기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 안에 우리 새날교회만 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흥분이 됩니다. 그 흥분은 사람에 대한 기대는 아닙니다. 솔직히. 나 자신을 보고 와 내가 이제 에너지가 막 충천하니까 힘이 나니까 뭔가 할수 있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새날교회 교인들 보고도 제가 마음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이 뜨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교인들에 대한 기대도 솔직히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새날교에 있을 거다 몇년 안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잘못 흥분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다시 여러분을 부의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부을 구경하고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부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그 센터의 중심이 주역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매일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으로 지금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요일이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에는 물론 새벽 기도 때문에 기도가 있겠지만 낮에도 나와보세요 지난 추석 연휴 때도 추석 전날도 추석날도 사실 교회 아무도 없었죠? 아닙니다 기도의 집사랑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시더라 외부인들이 와서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기도의 처소로 쓰고 계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처소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크면 뭐합니까? 작다고 왜또 어기소침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우물을 파는 기도의 처서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리 목사님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카메론 페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30세가 되어서 60세까지 30년간 목회를 하면서도 그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위중한지라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통렬한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어떤 책망이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이 동일하시고 그 예수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육신도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너는 예수 믿고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어떻게 기도로 성의의 능력으로 아내를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느냐? 하나님이 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한 시간 성령 구함에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제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3년을 기도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는 유명한 신유은사자가 되셨어요 그 목사님은 기쁨이 충만해서 이런 간정을 남겼어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고 두달 동안 전도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간정을 남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부흥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을주시려는것 보다 부을주시려는것 보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제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사명 제도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뜨겁게 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